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다 면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김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예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의 말씀을, 어떤 예계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예계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예계는 한 성령으로 병구치는사를, 어떤 예계는 능력 행함을, 어떤 예계는 예언함을, 어떤 예계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예계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예계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령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령한 것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우리가 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전쟁과 신령한 일이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데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 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첫 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해나가다자 그러나 그런달지라도더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더 깊이 들어가며 더 자세한, 섬세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 있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유치원 가게 되고 유치원에 가서 웬만한 걸다 통달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1학년을 통과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면서 그 수준에 맞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지식, 정보, 전달, 인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우리에게 감춰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보화창고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감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점점 더 가까이 접촉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믿고 그 과정에 우리 개인의 어떤 역할과 어떤 손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구원을 주시는 선물인데그 구원의 선물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고 그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강력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솜탄절됩니다 원래 이 소리가 이게 났었어요? 이 소리 안 났었는데 이, 이 잡음이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트리를 세우고 거기에 밑에서부터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감추다, 달아놓겠다고, 속에다 감추어놓겠다고 그래서 매년 중간에서부터 꼭대기까지는 선물도 이제 질이 달라요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선물 더 멋있는 선물을 위로 위로 위로 이렇게 배달아 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세살에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제 밑에 있는 것부터 만지기 시작하고 따서 안에 열어보면 깜짝 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고 가져가고 열어보고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것이 있네더 신기한 것이 있네 그런데 이제 그더 좋은 선물을 따기 위해서는 손이 안 닿고 키가 좁으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 그만해보자 이렇게 본답니다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도구를 사용합니다 뭔가 다른 물체를 갖다 놓고 도구를 사용해서 선물을 따가고 시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도구를 갖다 놓고 선물을 가져가다가 그것도 안되면 이제 장난감 사다리라든지 그렇게 그걸 놓고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부모는 그 아이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쿠션이 있는 스폰지 있는 것들을 깔아놓습 그러면서 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다봐 올라가면 올라와서 정말 좋은 선물도 나와요 음악소리가 나오는 그런 선물도 있고 자기에 정말 필요한 선물이 하나 사지 준비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원지 너희들거니와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냐고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할 수가 없나요 주님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꾸 표현하고 표현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점점 누군가에서 우리를 더 깊은 영역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등떼밀려서 가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적 욕구도 생기게 되고 은사적 욕구도 소망하게 되고 또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호기심도 알게 됩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나 나나 민족이나 진정한 분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나 회교, 회교권이나 어떤 테러리스트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에서 전 세계를 전쟁 공포로 몰아버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단이 한 나라를 좌절하죠. 그 세상의 나라의 강력한 어떤 통치자나 사탄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전쟁공을 떠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라든지 물리적인 힘으로 그걸 비축을 해서 테러를 낳고 전쟁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가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시대가 몇세기를 거쳐오면서 너무나 많은 빠른 정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쇠뇌시키지죠 삶 자체는 굉장히 편해지고 정보는 세계화 됐는데 여기에 맞는 사단의 맞춤 전략이 또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수행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세력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나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막 적극적으로 전도하니까 복음이 확장, 강력하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시대에 맞게 사단은 사람을 공격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차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은 착각하고 망각하는 거입어요이게 뭐냐 살면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세력, 이런 것들을 살면서 잊어버린다. 기도하는 사람도, 과거 영적이었던 사람도, 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절약에 도했던 목사들도, 수많은 사명자들이나 사역자들도, 사탄의 어두운 괴계와 술책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교회를 이제는 지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시니다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물론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 것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축복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의 흐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잘되고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희생이 큰 희생이 따른다 어처구니 없는 시험이나 문제에 노출되어서 단체로 불합격되게됩다 정말 영적으로 총망받은 사람이 박살이 납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피박 때문에, 죽음 때문에 당사자들의 그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자 그런 가운데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하고는 고린도 교회입 적어도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강력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다 신령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만약에 성령의 나타나는 영적인 것이 나타날 때 이것을 소홀히 취급 천부로 직급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남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난 물리게 뭐예요? 방언니다 그치보다 방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카리스라는 언어의 헬라어 뜻인데 그래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사람 보면은 숨길이 강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또 신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 그렇게 말은 쓰이지만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리스 카리스마 이런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방언 은사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내 영과 하나님이 직통하는 거예요. 이 방언께도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방언은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시대마다 그리스인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애정표현을 하십니다. 애정표현. 누군가가 강력하게 하나님 에해서 접근해 들어올 때하나님 지켜보셨다가 막 사십니다 응. 은사는 다 틀리고요 방은도 다 틀리죠 라카스도 있고 호리겐노도 있어요 바카스도 있고 다르겐노도 있지만 김정철 집사님이 후리젠노 라카산이 제일 은혜스러워요 날랄랄랄라 또또또또또찌찌찌찌 또, 무전기 소리 같은 그런 방향도 이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영으로 러브랭귀지 하나님의 사랑의 애정표현 사랑의 언어다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정표현은 방언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방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이 방언의 은사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 은사가 우리게 나타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강력하게 더 거듭나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은사 하나가 딱 받으니까 점점, 점점, 점점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점점 깊이, 깊이 잠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님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의 각자의 삶에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독특한 능력입니다. 자, 방언을 받았는데, 한 시간 방언을 받사는데 10시간 한 사람, 20시간 한사람 틀리겠죠? 시간만 으면 방을 기닫는 사람은 주일날 만난 걸와서 방을 깨는 사람은 틀리네 하나님과 더 많은 영의 비밀을 말아 지금 내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영의 비밀을 주고받고주고하면서 갑자기 토역의 음사가 나. 아 토역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식음을 점피하고 방을 깨닫는 사람은 은사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성격, 성향그 사람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의 언어 표현하고 표현하는데 방언도 성격에 따라서 다양해져요 전달하는 방법도 또 틀리기도 하 어떤 사람한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냥 방언을 하지만 그 방안이 점점점점 점점 능력 방어을했다가 나중에 능력 통역으로 했다가 치유까지 갔다가 또 예언으로 연결돼어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선물은 연결 연결 자 트,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 매달리는 걸 생각했죠 우린나이의 입장에서 아, 지금 위에 올라가니까 선물이 너무 귀하다 너무 다양하다 많다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각하고 뭔가 할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격이 또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은사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모험 같은 것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 표현의 다양성 전달의 다양성도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면, 함부로 취급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방언 기도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다 그렇게 방언 달라고 방언, 방언 터지되죠. 방언 기도도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니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많 은사는 은더 좋은 은사예요. 그리고 또 은사를 선택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사 안에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고, 영역이 포진된다. 자, 그래서 여기 에 보니까 은사는 영 실력한 영적 존중하기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소위 초자연적인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같은 은사. 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치유에 대한 은사, 예언에 대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능력 받게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받고 난그 이후의 삶이 도중입니다 오래가면 좋은데 오래가지 못하다 은사를 사용하면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어떤건데 그냥 공짜로만 봤습니다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더 어렵고요 은사를 쓰면 쓸수록 시험도 장난 아니게 많이 옵니다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누리려면 그 누릴 만한 위치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공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력.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아요. 공력, 평생을 거쳐서 쌓아왔던 그런 노력, 작품, 평생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은사를 받을 때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에게 준 은사도 어떻게 썼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이런 인생을 살겠느냐 너에게 이런 젊음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지 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목적에 대한 은사도 있고 어떤 성김에 대한 은사도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은사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은사를 보면 일반적인 것은 은사로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한다 손, 손 대접한다 남을 섬기기를잘잘한다 흥율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불쌍해지고 또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다. 또 누구를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항상 방황하고 흔들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조롱하고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권면에 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장식장에서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큰형님못딱 딱지를 못해서 우리 집에서 또 성, 우리 조카 성경이 김영곤 목사님고성배이따라와 치아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무슨 말씀 해야 될지 <웃음> 조카가 잘못받아야 담할게야 그래 무슨 일은? 저는 이제 내 자녀라든지 성도라든지 성도의 자녀가 이야기할 때 항상 똑같은 같은 마을 가지고 왔어요 웃음 제가 리번에갔 와서 제가 제대한지 한달 밖에 스물두 살이 넘어 자 그럼 아빠 내가 껴차가 뭐 되겠지 뭘 해야될지 모르겠 방향이 없죠 그래 한참 그럴 때 자, 그런데 너 이름이 뭐냐? 성경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너네 부모가 왜 너를 성경으로 지었겠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라 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느냐? 너 자신을 알수 있는 길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길이 보이고 왜? 길이 안 보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지않았다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선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뭔지 아냐? 성경,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딘 것 같고, 내가 방향을 못 잡는 거고, 발발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속에 다그 능력이. 내가 너만할때청성막혀 내가 한 짓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남산 꼭대기 팔벅장에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가면서 불빛이 그렇게 많아 보 나는 뭘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내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비가, 장대비가 오는데 바바리 코트 있고 남산에서 청량리, 이문동까지 비 맞고 척촥 걸어갔어. 미친 짓이야. 비가 오면 우산 써야 할 것이지. 그렇다고 누가 봐줘? 아가씨들이 봐줘? 어머, 어머, 쩌사아비 맞고 가. 어머, 외모가 출중해. 눈도 커. 내눈 커, 안 커? 어제 추상장례시장에 보니 우리 형제들 다 눈이 내 눈하고 비슷해요 아에서리눈같에피맞 한국에서도 한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사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소용없어도 소용 없어 그시간에 차라리 피맞고 기도하는게 낫지 그런에런 저런 이야기를 해국서 성경으로 돌아가 다니엘, 요셉, 다윗, 바울 중요한 것은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서 무엇을 할것이냐 죄종이 될 것인가 평생에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많이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손택 들어서 목적이 딱 잡히면 기도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내가 세상을 부딪히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아나가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그때 그때마다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 은사에도 마찬가지. 은사를 한 번씩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만 은사를 그런 은사를 나타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를 하나씩 받잖아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있어. 받아 받아. 반은 받고 바로 치유 은사 받냐 뭐 그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방언 깨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진보가 있고 움직임이 있으며 깊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 다음에 애언, 애언 다음에 동역, 동역 다음에 치유, 치유 다음에 능력형. 막 이, 이런 식이야. 은사와 은사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은사를 받고 나서 같은 은사지만 은사 안에서도 어떤 분량의 차이가 있고 높낮이 의 차이가 있고 기품의 차이가 있어요 방언도 그렇고 애언도 그렇고 모든 은사도 다고 절대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섬김의 은사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손대제발격 잘하는 사람 근율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권면을 잘하는 사람 행정 조직이라든지 행정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숨쉬들은다 은사야 예술적인 감각 그런 것들도 은사야 할렐루야 그중에 참, 은사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지.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몰라. 내게 어떤 영적 전적인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있는 내게 찬양의 은사가 있고, 무슨 달란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감이 척척척척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막생기 그 영감이 생기며 나누세요. 남과 남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가족끼도 제일 마음이 편한 가족들끼리 나는니다 가정의 에들으면서자 우리 집식들 다 모이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감동이 와서 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우리 부모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것을 같이 전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야, 요놈 봐라요 섬세하네, 예리하네 오, 예민해 오 근데 예민하고 섬세해야 될그 부분이 있고 사람과 사귀면서 누구 말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차단하고 좋은 쪽으로 축복받는 쪽으로 은혜스럽게 예민한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술주인 은사도 있고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우리 누님 권사님 나 이번에 간절 처음 들어서 교회가 파당에 나왔 무슨 파당에 났느냐 부목사님이 있고 얼루목사님이 있는데 전사들이 있는데 구임자를 선임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목사가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서 사바사바사바 사바 사바 해가지고 단임 목사님 몰래 단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단임 목사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도, 큰 교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치우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찬양대가 한 20명, 15명 정도 되는데 일부 예배 찬양이 다 부목사한테 그 그래서 이제 찬양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임원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 누님 본사님은 자기는 그냥 찬양되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도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를 그러면 성과를 되자 친하게 지는 본사님들도 집사람도 전부 가 넘어갑니다 동생, 오빠, 목회장, 우리 형제,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저한안 좋은 쪽에 편게 서지 마라 그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라 항상 총대지 총때매, 총대 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일부에 찬양을 쓰려고 가보니까 자기하고 딱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다전물이에요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사 쪽으로 다기울어져서 사람에게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도 안해 찬양도 안해 근데 나중에 내가 무슨 인사가 있을까 내가 뭘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찰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찰밥으로 하고 떡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찬양대원 안하는 찬양, 안 나온 찬양대원들한테 집에 집중마다 가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건 그거고이일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 편에서 좌절우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회복합시다 나는 평 찬양 교원는데 찬양, 찬양대 찬양 하려고 했데두 사람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고 시간 속을 하럼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만들어 공급하면서 회복하는보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매인이 이발사고 그런데 기도를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했더니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손행, 긍율, 섬김, 권명,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사람들이찬양대에다 나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이 부동성으로 우리 누님, 고사님을 찬양 대장으로 하고 찬양 지휘자까지 하고 그래서 돌아오것이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는데 불안부 시간에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 우리 누님이 찬양대 치위를 하자. 근데 알아, 알아야지. 음치는 아닌데, 뭐, 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딸이 이제 또 음대 피아노 과를 이를먹어어 어떻게? 해? 기도하고, 섬기고, 궁유를 하고, 고민하고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할수 있는 게섬기의은사라 어떤 목적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직접 하다니면서 회복하고 온난하고 그냥 섬기 있는데 그들이 너무 좋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창조적인 창의적인 어떤 발상의 정한 이루어지냐고 야 딸아 내가 말이야 그럼 저기 목사님이 나를 찬양대장으로 하고 찬양 치유자로 시켜봐면 어떻게 하면 좋냐? 나 무식한데 국보 어, 저, 어, 보도볼줄 모르는데, 엄마, 내가으로 주지. 엄마, 지는 4번에 2박자가 있고, 4번에 3박자가 있고, 4번에 4박자가 있고, 8번에 6박자도 있고그 차이가 이제, 그런 데가, 너한테 피아노 좀배줄게 피아노를 어깨 넘으로 배우고, 정식으로 배우고, 어깨 넘으로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 조금씩 배우니까, 음을 알고, 1도와음, 2도와음, 3도와음, 2도 토미솔 도파라, 시레솔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아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뭔가 해? 행동할 수 있는 동기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나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써서 60이 넘었는데 공부하고 있 서울에 어디 상계도 못했죠 모르니까 여중이 있는데 여자 중학생이었는데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이 옛날에 공부 못한 분들 치기로 하신 분들은 2년 만에 이제 집중 인턴십 코스로 막 집중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거의 내가 평생에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부 학교 보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런 분들이 불러오요 소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 요 어머님이 새벽에 나가다 새벽에 오니까, 친구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고 다니는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나뿐만 이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말을 못해. 요 부모에게 가슴에 박는,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못하겠다고.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어머님이 빚쟁이한테 머리치자고 끌고 끌려가는 것도 못 보고, 그를 보니까 가, 자식들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한것이어요살때부터네살다서 계속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 나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더 많이 받았던 송경수 집사도 있다라나그말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능력이 더 있다 그런 이제 막 은사가 막 자꾸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얼마든 영원히 돌릴 수 있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그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은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엄청나다 아니야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종종 있어요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누님이 이제 그런 학교 다닌다 야학 다닌다는 데 감동이 왔죠 누님한테 고난이부었 내가 돈을 벌어 줄게 1년에 15만원씩 두번들어가 얼마나 싸요? 그건 내가 동생한테 해줄게 어렸을 때 하도 못 먹어서 밀기울이라고 밀 껍질을 갈아서 닭 들이 먹는 그걸 우리가 먹고 자꾸 하도 보리밥 먹고 싶고 쌀밥 먹고 싶고 그러거데 동네 잘사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도 트위스 때주는 거야 트위스에서 줄 테니까 아줌마 밥좀 줄래요 지금도 그게 이제 막 이제 유행어처럼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그런 방식으로 또 졸업하고 우리는 또 아들들은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지만 우리 누님은 항상 영어를 모르니까요 영어를 모르니까 이제 조카들은 엄마 엘자를 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엄마로 그 돌리는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거 라지잖아 라지가 무슨 말이냐면, 지붕 공장에서 쉬다가 일하잖아요. 쉬다가 일하면 그 사이즈, 옷에 붙이는 사이즈, m e d i l X l 2 X l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영어 l 알아 w y e l l o 라 y 되는 이게 라지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식구들이 a r g e large, large, large, large, 아, a r g e l a r 그러지마 목사님 나 이제 다 알아. <웃음> 나 알아, 나 고등학교야. 어 아, 아, 그래. 어 알았어요, 라즈 목사님. <웃음> 우리가 미국 집행할 때도 <웃음> 뭐 LA나 샌프란, 그아타란타 가면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저기면 에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 러비 약자인데. 일 층에 근데 아니, 이게 웬 라즈가 있어 그렇게 돼. 아참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등록금을 고등학교도 좀해주고 졸업할 때도 참 눈물 나더라고. 그렇게 이제 다들 큰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누님이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그 야학이지만 그래도 치위를 하고막 하던. 엄청 무슨 합창되는데 엄청 원맨쇼를 해볼더라고 보니까 막 배꼽 잡고 뒤집어지고막 먹고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서도 교회가 풍기박산 날리기에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막 해나가면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으로 대접하는 은사 금유의 은사 섬기면서 권면의 은사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평정에 대한 은사도 있게 되고 조직력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어떤 예술적인 은사로 되면서 지휘도 하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예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영감이 수시로 임해요 새가 한번 지나가면 새를 보고 영감에 떠올라서 시를 짓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후다닥 이렇게 막 지나가면 돼지가 지나간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영감에 임해서 돼지에 대한 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영감으로 깨달으면서 3천 개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자문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고 천곡 이상의 노래를 찾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다윗도 마찬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이 내게 부족함이없으려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음료를 하나님의 영감이 시작이 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은사가 자꾸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잘되는 은사도 추가되고 물질의 은사도 추가되고 나누는 은사도 추가되고 할렐루야 같이 축복을 나누는 것도 은사다 응답을 받는 것도 은사다 아멘 크게 할때 그대로 될기어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는 것도 은사다 시작 크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은사다 할렐루야 입만 열면 응답이 오고 입만 열면 그대로 되고 그 은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때 나눌 수가 있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며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모토가 돼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는다 하나님의 영감이 이만이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종을 할례받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해 그러니까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거요 돌멩이 하나만큼 자 여러분 그 은사에도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은사에도 성품이 묻어 있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 표현하는 부분에 그 사람의 성품인 것도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그 사람이 감동되도록 표현하는 것이고 안 좋은 점은 틱틱거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 그건 아니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답이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요. 무신코 돌멩이를 던져서 강내 돌멩을 그냥 심심풀이 삼아 던졌는데 스트레스 받고 재미삼아 돌멩 던졌는데 그 강물 속에 개구리가 있다. 개구리가 머리 맞아서 익사했어, 죽었어, 충격 받아서 죽었어.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잘 활용해서 은사 받고 난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부터도 여기 이로부터 이야기 내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 병 고치는 사람에서한 명에서 다섯 명 정도가 왔어요 기도해줘서 병이 났어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그 다음에 백 명이 왔어요 점심 먹을 때는 백 명이 쭉 앉아있는데 점심 못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줘야 돼. 내가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 허준 보세요 한의사 허준이 웃으려고 뛰어나니까 침술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과거보다도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잘못 치료하면 치료를 놓치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치료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 놓쳐버리잖아요. 뭐, 뭐 연속극이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나의 문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짐이 더 크고 사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날수 없고 툴툴거릴 수 없고 아 피곤해 죽겠네 아이 뭐해 죽겠네 뭐해 죽겠네 뭐해 죽겠네 바빠 죽겠네 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못 잤는데 이렇게 툴툴거리면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세요 달라고 막 해도 나중에 은사를 잘못 관리해서 은사를 통해서 나의 안 좋은 인본적인 인간적인 정말 보완해야 될 약점들이 은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때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불 받았어, 용안 열렸어, 은혜 받았어, 썼어,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저랬어, 썼어, 썼어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됐었어. 결국에는 어떻게? 나갔었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치료받은 사람이 천명했다 옛날에 저 누구야 할렐루야 기동원 갔더니 목사님들 초청해서주하을가봤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께 능력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할렐루야 기동원 김두구 누구 원장 예수님을 만난 날 크게 그림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참 어느 사람 누구는 무슨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뭐 저렇게 사람을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보여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면 할렐루야 누구 원장 예수님 만난 날 예수님은 그렇게 그려놓고 자기 그림자 해놓고 붙여놨 근데 그 교회 딱 가니까 그 기도원 딱 가니까 오는 것이 은혜다 오는 것만 해도 은혜다 어떤 교회는 지각한다고 막 c o n d 어디서 예배 시간 h 지각? 누가 지각하고 싶어 지각했나? c a g o Look a 어 Chicago. l o 어 k at c h 지 c 그래도 지각 o 다고안오안 안 와버리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더 은혜잖아요. 그렇죠? 지각했다고 안 오는 사람 o 믿음보다 지각했지만 야단 l o 고 뻔히 알 c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가야 산다. 나는 여기 말씀을 들어야 산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좋지만, 배면으로 나는 영으로 살아야, 영의 말씀을 들어야, 직접 들어야 내용은 효과가 된다. 그런 사람도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지않아요 몸이 아프지만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기웃으로도 가겠다. 나는 지능이만도 못해. 괜찮아. 주님 보고 싶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운신할 정도가, 운신할 수가 없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친구들이 야 예수님 앞에 갈수 우리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 우리 친구 이 중요한 친구를 우리 한 고쳐보자 의기투합을 해서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이다 내 사람이 들것이다 끈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야이 정도면 예수님 앞이야 딱 맞아 딱 맞아 야 높이 조절 잘하고 응 잘해 자 내린다 지붕 뜯어 남의 지붕을 뜯어버려 근데 그걸 보죠 저들의 믿음을 보져버리죠 일어나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일어나서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제가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그래? 자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갈려요. 갈려요. 누가 아무리 뭐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임이 있을 때는 주님은 그 움직임에 맞게 진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정확하게 확신시켜 주시고 자, 병을 고쳐 준 것이 나으냐 들것을 일어서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이 더 나으냐 누가 더 나으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생각이 나오고, 말질을 하는데 믿음의 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말을 하게될 것이고, 사단의 역사만 사단의 추동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해체가 됩니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저 서진경 목사님 부부, 그 오름께서 저기, 일부때오셨는데불세례 책을 다읽으셨어요 사모. 불세례 책을 다 읽으니까 김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까? 그 어른들이 부천에서 여기까지 불편한데 80, 7 넘으셨는데도 그분이 다른 교회, 유명한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 그런 교회에 그분이 나타나면 봉투 줘서 차비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오시면 안요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어른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존천 막 갈아타고 오시는, 몸도 불편하시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자기 상의 천국의 차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김장론 군사님에 가셔서 잠을 못 자서 진짜 천국에 가셨으니까 또 불안감이 또 나고 오고 그런데 딱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천국의 다이아몬드 빛이 별이 우리가 밤하늘에 별빛이잖아요 제일 맑을 때 충청한 밤,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면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 같더니 별은 별인데 총천연색 별이잖아요 다이아몬드 무지개, 무지개가 일곱 가지가 아니고 소만 개의 무지개가 막 별자랑 그말는이 별, 이, 이 번, 번쩍이는 이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막, 그거 보느라고, 아, 이거 내가 꿈이야, 생시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와, 주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와, 확신, 또 확신, 불안, 조조, 염려, 군심이 사라지고, 확신, 플러스, 확신, 플러스, 막, 그런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여튼 사모님은 나한테 목사님은 맨 끝날 때까지 혼자 죽지 말고 살고 자기와 우리 교인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인종립에 다 들여주고 혼자서 뿌가닥 죽으래요 환장해 울아질 아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 말을 듣고나서 아. 자, 여러분 은사에도 성격이 묻어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은혜스럽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지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지적인 부분이 확 발달이 되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운의, 좌뇌, 이렇게 대뇌 소의 머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저 사람 보면은 자기 논리가 확 실해. 뚜렷해. 선명해. 저 사람은 진짜 분석적인가? 좌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언어학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인 능력도 있고 객관적인 사고가 잘 발달되어 있고 상식이 잘 통하고 논리가 잘 통하고 계획적이고 나쁜 쪽으로는 갇혀있는 생각 꽉 막힌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틀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조직을 떠나서는 또있어수가 조직적이고 프로세스전 능력이 있고 일차적인 사고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운해가 발달한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운해가 발달, 통찰력이 있다. 창의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런 거 관련돼 있고,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긴 한데 형이상학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또뭐 신비적인. 사마함도 있고 예측 불허의 능력도 있고 창의적이고 발상전환이 잘 되고 민감하고 순환적인 어떤 사고가 있고 많은 선택이 있고 또 알레고리 같은 알레고리적 같은 그런 히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자 그런데 좌뇌발달이냐 운뇌발달이냐 좌뇌발달 운뇌발달 할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오른쪽으로 발달한 우뇌 발달한 사람이 좌뇌적으로도 발달할 수 있다. 좌뇌 중심의 사람이 우뇌쪽으로 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전정신과 능력과 또 분석적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할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일천번째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나는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사랑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성질이나 고집불통 같은 사람도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에 는 강한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막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부기의 능력주신다 사랑하는 자기의 딸들을, 왕의 딸들을 솔로몬에게 첩으로 막 주는 거예요 야 아빠, 아빠 어떻게 해? 야나 솔로몬에게 시. 식라 아빠 솔로몬에게는 500명의 첩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네가 가, 네가 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짐승이 한 마리가 날아가도 감상의 시상이 떠오르고 또. 뭐 모든 바람만 불어도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이런 것이 나타나고 누가 춤을 추면서 날아오면 나 오면 그 여인에 대해서 시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 그래가 그러니까 여자가 뿅 가버려 여자가 만하게 될 수밖에 누가 또 오면 아바마마상 마마마마 그러면 오 내가 솔라미 여인 같구나 멀쩡조정 뭐 시커먼 여자 솔라미 여인을 그렇게 사모하며 애무하며 쓴 것이 솔로몬의. 그 그러니까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것들 을 언어적인 표현적인 능력을 통해서 여자들이 뿅 가버려요 우리 남자들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만구 집사님 아니요 나는 주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여성분들에게 우리 여자 성도님은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줄줄 흘러서 따지고 따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김정철 집사님 있는그대로 이야기하고 사도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리니이 편지를 주는 것 같던데 아, 리니이거 듣고 싶으면 안 되는 거 다 소화할 능력이 있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는 허락 안 한다는 박수야.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좌네, 우네, 되네, 소네 할것 없이 모든 우리의 육적인 영육 간의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항상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성립의 능력으로 신령한 전쟁할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조직적인 은사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도 주시고 터닝포인트 될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하줄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 택한 백성들에게 지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전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쨌든 내 안에서 에너지처럼 숨겨져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하시고 복받는 것도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